얼마 전 미국 해군은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촬영한 3건의 미확인 물체를 UFO라고 인정하였다. 촬영된 UFO는 길쭉한 좁쌀 모양의 물체가 탁구공이 벽에 튕겨져 나가듯 2초 만에 3.6km를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미군은 이런 물체의 진입은 비행과 운항 보안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4월 21일 미국 모 방송국은 우리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 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 우주비행가 에드가 미첼의 말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1971년 아폴로 14호 달 탐사대의 일원이었던 그는 뉴멕시코주 로즈웰 출신이었는데 일명 로즈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 정부가 고향 친구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침묵을 강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로즈웰 사건은 1947년 6월 14일 미국 뉴멕시코 로즈웰 부근에 UFO가 추락한 사건으로 당시 미국 공군은 외계인 시체 내구를 수거해 에어리어 51로 옮겨 비밀리에 보관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미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였고 결정적인 물증도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전직 공군 장교가 죽기 전 로스엘 사건은 진실이다. 나는 그 당시 직접 외계인의 시체를 부검했던 이론이었다. 고 양심 선언을 하는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의 일이다. 미국 후함 선언의 한 회원이 신문에 보도된 플로리다를 걷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 영가 목격담을 보여주었다. 케네디 대통령 영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많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구명시식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명시식에 나타난 케네디 대통령 영가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 나는 외계인이 조종한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암살되었습니다. 일정에 의하면 암살을 당한 다음 날 나는 d y 스에서 외계인의 존재를 폭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원고를 읽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급히 버레이드 루트까지 변경해가면서 나를 죽인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영관은 괴로운 표정으로 1968년 아폴로8호를 달에 보냈을 당시 선장 프레클리보만이 지구에 보낸 첫보고는 산타클로스는 존재한다였습니다. 산타클로스는 UFO를 의미합니다. 만약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뉴욕에 살다 보면 가끔씩 지구인과 파장이 다른 외계인을 만날 때가 있다. 언젠가 외계인의 파장과 유사한 사람이 구명 시식을 청한 적이 있었다. 수명이나 과학 지식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희노애락이나 생사에 대한 고민은 인광과 다르지 않았다. 그를 위해 구명시식을 올려주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아무리 UFO를 만들어 자유자재로 행성을 오갈 정도로 문명이 발달해도 지혜까지 함께 발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과학이 발달한 우리가 과거 선조들보다 현명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문명이란 과거로부터 인류의 지식정보가 누적된 유산으로 지식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영혼의 성숙은 더뎌지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외계인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한 전문학자인 k 씨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의심의 눈빛으로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외계인이 맞으시죠? 이제 변장을 벗으세요. 제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갈수록 웃음이 났다. 내가 텔레파시와 같은 염으로 대화를 하고 미래를 알수 있으며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을 들어 한동안 나를 미행하다시피 졸졸 따라다녔다. 구명시식까지 참관을 시켰지만 그는 아직도 나를 외계인이라 굳게 믿고 있는 중이다. 아무래도 외계인과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다 보니 우주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한다. 언젠가는 한 남자가 찾아와 법사님, 한 번만이라도 비행교수를 타고 외계로갈 수는 없을까요? 라고 사정하였다. 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주는 결코 인간이 육체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광 자체가 되어야 한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순식간에 초고층으로 이동하듯이 광 자체가 되어서 빛의 속도로 다른별로 이동할 수 있어야 우주여행이 가능해진다.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외계에서 온 존재는 외계인이지만 우주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인류도 그들과 같은 우주시민일 뿐이다. 지구의 영구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인류에 대해 외계인들은 지구인도 무한한 우주를 여행하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조언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구인도 결국 지구라는 차원을 떠도는 거대한 행성형 우주선에 탑승한 외계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